권위에 기대는 사람은 그가 권위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부에 기대는 사람은 그 부을 잃을 경우 실이 끊어진 연처럼 그렇게 힘없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현재 이 순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다른 덜 가치 있는 것들과 맞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주식 투자 방법으로 증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본래 가진 가치만큼만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주식은 그때부터 순종적인 하인으로 우리에게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권력과 지식과 명예 그리고 돈을 섬긴다면 바로 그 숭배 대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펀드의 수익이나 다른 애널들과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와 경쟁을 한다면 그때부터 경쟁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쟁자는 오직 저 자신이며 제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 제가 이기고 싶은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비록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주식의 압제에서 벗어나 더 가치 있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5살 미혼 남성입니다. 10년간 주식을 통해 4억 정도 날렸고 현재 개인회생 빚이 2,800만원 있네요. 10년간의 주식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5살 군대 전역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통해 같이 일하던 알바 동생의 지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핸드폰으로 증권 앱을 깔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단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30만 원 정도로 조금씩 하다가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받으면 증권계좌로 이체하였고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3년간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모은 돈한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원룸 생활을 하면서 월세, 공과금, 밥 사먹을 돈까지. 모두를 주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월세가 밀리다보니 부모님에게 보증금 올린다고 받아서 또 주식으로 해먹었네요. 이제는 담배값도 없어서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 좁히면서 지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진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아는 동생을 통해 브로커 중고차 신용대출 사기를 당하여 차는 대포차가 되었고 당시 일을 그만둔 상태라 돈이 없어서 또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부모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당시 신용등급 1등급이었지만 대출에 대해서는 몰랐을 뿐더러 대출받아서 주식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어 스스로 대출 사기로 당한 금액 도박으로 갚아보자 했던 게큰 잘못이자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운이 좋게도 저는 꽤 좋은 회사 연봉 7천만원 받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그런지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를 했더니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4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하였으나 결말은 아시다시피 다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천만원 정도만 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출했던 금액이 빚으로 생기니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다시 얘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퇴직금 받은 것으로 대출금 모두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봅니다 얼마나 바보같냐면 힘들었던 기억은 사라지고 일주일 지나 다시 주식이 생각났습니다. 주식에서 잃은 돈을 주식으로 복구하고 싶었습니다. 월급날 300만원으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한달 만에 1 0 0 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2일 만에 다 날려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대출받아 회사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주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조차 되어 4천만원 정도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주식을 계속하였습니다. 증권계좌에 돈이 없어서 월급날만 기다렸습니다. 월급날에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은 휴무로 잡고 HTS에 접속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손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식을 하게 되니 업무에 집중도 안되고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여 급여명세서를 보니 2년 동안 8천만원 정도 벌었는데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월급날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하게 되었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어서 퇴직하여 나눔이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개인 회생 자체도 지금 10회차 미납상태여서 실효상태이고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주식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위지만 있다고 해서 끊을 수 없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월급날에 월급 인센티브 추석 떡값에서 700만원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주식하다가 모든 돈을 잃게 되고 그렇게 후회하면 다시는 하지 말자 다짐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하게 되고요. 주식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는 게 저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습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이 돈을 모아서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라도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도 실업급여 받은 돈으로 주식을 해서 결국에는 다 잃고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회사는 퇴직하였고 퇴직금 모두 날리고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내 남은 인생 보내야 될지 이렇게 되고 보니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온난 아들 때문에 빚 대신 갚아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현재 빚 4천만원 중 1,200만원 갚았고 2,8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미납 십회차입니다 다시 개인회 생이나 오크아웃으로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주식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겠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빚만 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망가지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모두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기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이뤄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무리한 투자 실패한 자금 관리 다시 한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냥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오면 저는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다시 시작됩니다. 주식으로 실패를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용서는 못받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